총창창 우장창! 콩나리 콩다으아아아아 저! 저 여섯 대! 쌤! 이거 우리 누나가 들이래요! 어느낌 표 명, 명화씨가… 땀비지 쪽지수… 홍 선생님! 우린 서로 성격 차이선 맺어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명화 트리… 구독과 좋아요! 이 녀석구나, <으흐! 쟤> <이렀혔구나>? <également>. 여기가 운공항이냐 그 여기 공항이야 공항이라고 걱정마, 꼭 이기고 돌아올게 나가, 빨리 나가 그날 빛나리 중학교의 한이 환송식은 공항 역사 일래 제일 요란한 날이었다고 전해진다 구독! 좋아요! 클릭! 이야! 꿈뻑꿈뻑 설렘 설렘! 엄마! 하니야! 하니가 보여? 엄마도 이 하늘 어딘가에서 하니를 지켜봐 줄 거지? 꼭 이기라고 응원해 줄 거지? 약속했다, 엄마! 하니야, 봐라! 구름이다! 드디어 우리가 세계의 무대로 날아가는 거야! 저, 저 구름처럼, 저, 저 하늘처럼 끝없는 세계를 향해 힘껏 도전하는 거야. 거야! 저 하늘 품속, 엄마 품속까지 달리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길 거야! 강순해지. 오늘 서울 신월동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 내일의 날씨는 지나봐야 알겠다고 기상청에서 이상으로 어? 저녁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뉴스 앵커 아무개였습니다 치. 아니 왜 뉴스에 하 소식이 안 나오는 거야 벌써 도착하 안됐나? 장수야, 뭐가 그렇게 바쁘니? 가서 두부나 좀 사오렴. 물을 마시거나 으이, 바닥에서 먹이를 집을 때에는 주둥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장수야, 장수야, 두부 사오라는 소리 안 들리니? 엄마, 지금 호주 세계대회 참관 한이 소식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까 두부가 문제예요. 네, 뭐야? 그럼 이 장수는 이 엄마보다 한니가더 중요하단 거야? 그래요. 어영 엄마를 괜히